어린이 수학코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. 버스를 안전하게 탑승해요 탑승 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요 밖으로 손과 얼굴을 내밀지 않아요. 도착하면 안전벨트를 풀어요. 여기다 잠깐, 버스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!